근데 이게 야구가 포지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투수입니다 투수예요와 투수 너무 멋있다 어후.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건데 네. 네 음... 홈런 가라고 <웃음> 시외 초코 홈런 볼 갑니다 A few moments later 죄송해요 제가 아니 홈런 볼 <웃음> 아니 그니까 네. 그 팀에서 홈런을 치라고 나는 그 의미였어 절대로 아, 그 의미가 아니었어 아 그런거죠 너무 진짜로. 당황했잖아요 언니 아, 갑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아니 투수한테 만런을 진짜 미안해 나 그런 뜻도 아니었어 <웃음>